성청은 지난 3월 울진, 삼척등 재난적 산불로 송이 채취지를 잃은 임업인을 위해 수경 40억원을 확보하고 지원의 속도를 낸다. 울진, 삼척은 전국 송이 생산량의 17%를 차지하는 주산지이며 산불로 피해를 본 1700일 인가 중 41.5%인 706 인가가 송이 채취 임업인이다. 송이는 인공적 재배가 어려워 채취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진의 송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돼 한동안 송이 채취 임업인들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불로 송이 채취지를 잃은 임업인들의 송이를 대체하여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송이 대체작물 조성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산불 재난지역의 송이 피해 임업인은 오는 22일까지 해당시 군산림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가구당 2천만원 수준이며 종자, 종묘대, 관정, 관수시설, 표고재배시설 등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한다.